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42를 가지고 왔습니다 디자인, 스펙, 카메라, 게임 성능 등을 살펴보고 어떤 분이 이용하면 괜찮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먼저 스펙입니다 6.6인치 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갤럭시 A42는 SM725 CPU와 4기가 메모리, 128기가 전용 공간, 5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였으며 카메라의 경우 일반, 초광각, 심도, 접사까지 쿼드카메를 장착하였습니다. 충전은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출고가가 449,900원인 만큼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디자인은 지금까지 갤럭시 시리즈와 비슷하게 생겼고요 후면은 갤럭시 A51에서 보았던 투톤에 이어 네가지 색상이 어우러진 그라이데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케이스를 씌우면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카메라 부분은 펀치홀이 아닌 물방울 노치로 제작되어서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어차피 유튜브를 켜면 잘려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이제 벤치마크 결과와 배틀그라운드 실행 테스트를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싱글코어 653점, 멀티코어 1981점으로 딱 보급형 스마트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배틀그라운드 실행 테스트는 어땠을까요? 4기가 메모리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1대1 대치 상황이나 대기실에서 많은 끊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발열이 생기면 조금 버벅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추가로 카메라 테스트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빠질 수 없는 접사는 계속해서 발전한 듯해 보였고요. 4800만 화소의 메인카메라는 꽤 쓸만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줌을 당기는 순간 화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보급형 스마트폰의 숙제로 남을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가 사용해도 손색없어 보였는데요 게임 때문에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스펙에 상관없이 전화, 카톡, 사진 촬영 정도 쓰신다면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갤럭시 A41을 KT에서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초기 구매 사은품으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 50% 할인 쿠폰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이용권 밀레에서 제 2개월 무료 구독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KT에서 넷플릭스와 계약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슈퍼플랜 넷플릭스 요금제도 함께 출시되었는데요 기존 슈퍼플랜 요금제에 1만원만 추가하면 멤버십, 단말기 보험 스마트기기, 데이터 쉐어링 등의 혜택을 기본으로 넷플릭스까지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